시험장에 30분 전에 도착하시면 비번호를 받게 됩니다. 비번호를 천사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시작하시게 되면 바탕화면에 천사 폴더를 만들면 됩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새 폴더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폴더 이름은 비번호인 천사로 해주겠습니다. 1004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폴더가 만들어졌으면 엑셀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엑셀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새통합문서를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시면 저장버튼이 있습니다. 저장버튼을 클릭 찾아보기를 클릭해 주시고 바탕화면을 클릭 비번호로 된 천사 폴더를 더블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단에 천사 폴더가 나와야 천사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이제 파일이름은 SP 언더바 수험자명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sp 언더바 수험자명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제목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작업표에 있는 항공사 운영현황은 제목이 아닙니다. 이 작업표에 있는 제목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표에 있는 항공운영 수입현황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1셀을 클릭해 주시고 항공운영 수입현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A와 3이 만나는 자리를 A3셀이라고 합니다. A3셀을 클릭해 주시고 국가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나머지도 순서대로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 값을 입력하실 때 여기에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죠. 근데 저희들은 실제로 값을 입력할 때 여기에 심표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표는 제외하시고 심표를 빼고 나머지는 똑같이 자료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이 작업표 형식을 보시면 A3셀에 똑같이 국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E3셀까지 사고 여객기를 적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A, B, C 다음에 D, E가 화면에 안 보이죠.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숨기기를 할 겁니다. 숨기기를 해서 보이지가 않고 이제 F3셀부터 세금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순익 신뢰도, 항로폐쇄 여부, 순위익까지를 J3셀에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값을 입력해 주시고, 칸의 너비가 부족해서 글자가 잘린 경우에는 상단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내용을 다볼수 있습니다. A24 셀에 평균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평균을 적어주시고 셀 병합을 해야 되는데 상단에 보시면 메뉴 단추가 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A24 셀의 중앙에서 C2 24 셀까지 드래그해서 영역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A25 셀에 실내도별 합계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줄을 바꾸실 때는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시고 엔터키를 치시면 줄이 바뀝니다 그리고 합계 엔터 쳐주시고 ABC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도별 합계를 범위 씌워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A28셀에 관광객이 10 이상 15 미만인 합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지정해서 C28셀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A29셀부터 F29셀까지 범위를 지정해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H24셀부터 J29셀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 위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아래 에 보시면 조그만 단추가 있습니다. 맞춤 설정 단추인데 클릭해 주시면 셀 서식이 나오게 됩니다. 셀 서식에서 테두리 탭을 누르시고 대각선을 클릭, 클릭해주시면 십자가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칸에 X자 모양이 생기는데 상단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X자가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전체표의 범위를 씌워서 A3셀부터 J31셀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이제 상단에서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게 남았는데 저희들이 미국부터 대만까지의 이 내용은 옆으로 가는 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셀서식에서 테두리 중간에 옆으로 가는 선을 없애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작업을 해주게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될때뭐 이런 값들을 세금을 구한 다음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게 되면 여기에 다시 선이 생기게 됩니다 선이 생겨도 다시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해 주면 선이 없어지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서식 없이 채우기를 옵션 단추에서 선택하려면 시간이 낭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선을 없애지 않고 일단 선을 그대로 살려 두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순위까지 자동채우기로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테두리 선을 옆으로 가는 선을 없애 주겠습니다. 1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세금은 는 수익 곱하기 1% 이기 때문에 수익을 클릭해 주시고 곱하기 1% 해주시면 됩니다. 1% 대신에 0.01을 적으셔도 똑같습니다. 근데 쓰기 편하기는 1%가 편하기 때문에 1% 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겠습니다. 순이익금은 는 수익 빼기 세금 빼기 운영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쳐주시고 똑같이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3번 신뢰도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f 문은 조건이 참이면 참을 실행하고 조건이 거짓이면 거짓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4셀이 사고 여객기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4가 7 이상이면 d를 찍어주고 이 4가 7 이상이 아니면 a를 찍습니다. 그래서 7을 기준으로 7 이상은 7, 8, 9, 10, 11, 12에서 7이 7 이상이 되는 숫자들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D가 됩니다. 그럼 이제 거짓으로 오는 숫자는 자동으로 7 미만인 것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숫자는 6 이하의 숫자만 남았는데 자동으로 7 미만하고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적은 거는 이 사셀이 7 이상이면 D, 7 이상이 아니면 이거 전체를 뭘로 표현했냐면 A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에는 D하고 A만 나오겠죠. D 이거나 A겠죠. 근데 이 품은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참, 거짓 두 가지밖에 쓸수 없기 때문에 이 품은 전체를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로 복사를 해서 조건 참 그대로 놔두고 거짓의 자리에 if 문 전체를 붙여 넣게 합니다 그러면 2 4가7 이상인 조건 그대로 있고 d 도 그대로 있죠 이제 거짓의 a 였던 자리가 다시 조건으로 바뀌죠 if 4 이상 7 미만이라고 했는데 7 미만은 표현할 필요가 없죠. 앞에서 7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7 이상인 값은 이미 전부 d 로 정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 거짓으로 들어오는 숫자들은 7 미만인 숫자만 들어오기 때문에 7 미만은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4 이상만 하면 자동으로 4 이상 7 미만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조건문을 보겠습니다 이 4셀이 7 이상이면 d를 찍는다 그랬죠 7 이상인 값은 여기니까 d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7 이상이 아닌 값만 여기 거지 세자리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7 이상이 아닌 거는 7 미만이 되겠죠 근데 7 미만인 값들 중에서 4 이상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4 이상 7 미만인 값이 됐습니다. 그 값들은 C로 찍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C가 됐죠. 다시 4 이상이 안 되는 값들은 2 이상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4 이상이 안 되는 값들 이건 4미만이죠. 4미만부터 2 이상인 값들은 B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 이상이 아닌 값들은 2미만이 되겠죠. 2미만인 값들은 A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고 여객기의 수가 7 이상이면 D 4 이상 7미만이면 C 2 이상 3 이만이면 B, 나머지는 A로 정의하는 식이 이렇게 적히게 됩니다. 신뢰도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는, if 가로 열어주시고 로지컬 테스트가 조건입니다. 사고 여객기를 선택해 주시고 크거나 같다가 이상을 나타냅니다. 7 적어주시면 사고 여객기의 수가 7 이상이면이 됩니다. 콤마, value if true가 진하게 나왔으니까 여기는 참의자리입니다7 이상이면 d라고 했기 때문에 d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콤마, value if false가 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값이 거짓이면 abc 세개의 값이 있는데 마지막 값 a 를 적어 주셔야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쌍따옴표 가로를 닫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품은 전체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쌍따옴표 a 쌍따옴표를 블럭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v 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7 이상을 4 이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4 이상이면 C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쌍따옴표 A 쌍따옴표를 범위 씌우시고 Ctrl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이제 7을 2로 바꿔서 2 이상이면 B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식을 풀어보면 사고 여객기의 수가 7 이상이면 D를 찍고 7 미만 4 이상이면 C, 4 미만 2 이상이면 B, 나머지는 A가 됩니다. 이제 엔터를 치시고 밑으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항로 폐쇄 여부를 풀어 보겠습니다 는 if 가로 열어 주시고 순이익금이 10만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이익금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 적고 나서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콤마 000에서 10만원을 적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적으시면 안됩니다. 여기에서 심표를 찍게 되면 이 심표를 구분자로 이용해서 로지컬 테스트하고 밸류이프 트루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만원이라고 적었는데 여기는 밸류이프 트루로 참인게 000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심표를 숫자 사이에 찍으시면 안됩니다. 이제 다 됐으면 로지컬 테스트 조건이 끝났으면 끝에다가 심표를 찍어줍니다. 그럼 value if true가 됐죠. 10만원 이하이면이 된거죠. 그러면 폐쇄. 쌍따옴표 폐쇄. 쌍따옴표 해주시고 콤마. 10만원 이하가 아니면 공란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연속 두번 적어주시면 공란이 됩니다. 이제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아무것도 안나오는 거는 여기가 순이익금이 10만원 이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주시면 정상적으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10만원 이하인 것만 폐쇄가 뜨게 되죠. 순위를 구해 보겠습니다. 는 랭크, 등수는 랭크 가지고 구합니다. 넘버는 순위를 구할 순데 관광객이 가장 많은 수를 1순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광객을 찍겠습니다. 콤마, ref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관광객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이 범위가 한 칸씩 내려가면 안되기 때문에 F4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그냥 F4를 안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콤마 오더는 내림차순 오림차순을 나타내는데 내림차순을 하게 되면 가장 높은 숫자가 1등이 되고 오름차순을 하면 가장 낮은 숫자가 1등이 됩니다. 보통은 내림차순을 쓰고 오름차순은 100m 달리기 같은 경우에 숫자가 작아야 오히려 1등이 되죠. 그런 경우에 오름차순을 씁니다. 저희들은 가장 많은 수가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을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 이제 값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면 1등이 두 명이나 나오죠 분명히 숫자 값이 다른데 그거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빨간색의 범위가 아래를 나타내고 있죠 실제로는 여기 위를 나타내야 되는데 빨간색이 한 칸씩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아래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F4로 고정을 해줍니다. 더블클릭 하셔서 범위를 씌울 때콜론만 범위에 포함이 되면 앞뒤로 달러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위아래로 점이 찍혀있는 얘를 콜론이라고 합니다. 키보드에 F4를 누르면 고정이 됩니다. 이 달러가 고정을 나타냅니다. 이제 엔터 치시고 밑으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쭉 끌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값이 빨간색이 더블클릭해도 꼼짝도 하지 않죠. 그리고 1등, 1등이었던 게 1등, 3등으로 정확하게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값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주는 걸 절대참조라고 합니다. 랭크 에서는 반드시 ref 에서 절대 참조로 고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평균은 average 라는 함수로 구합니다 는 a,v 적어주시면 average 가 자동으로 뜨죠 더블클릭해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넘버 1, 넘버 2가 나오는데 그냥 숫자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범위를 드래그해서 운영비의 전체 범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를 닫고 엔터만 치시면 평균이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이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끄시면 해당하는 값으로 자동으로 범위가 씌워집니다. 이번에는 실내도별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실내도별 합계는 sum if 가지고 풀도록 하겠습니다.는 sum ifs는 조건이 두 가지 이상일 때 sum ifs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조건이 a이냐 아니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 풀수 있기 때문에 sum if로 푸시면 됩니다.는 sum 레인지는 조건의 범위를 말합니다. A인지 아닌지를 조건으로 줄 거기 때문에 신뢰도의 범위를 씌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조건을 나타내는데 조건은 A, 라고 쌍따옴표 a 라고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은 a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 썸레인지는 합계의 범위를 말하는데 해당 항목의 합계이기 때문에 수익의 범위를 씌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값이 틀리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두번째 값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범위가 조건의 범위 레인지인데 지금 폐쇄가 있는 곳에서 A가 있냐고 라 물어볼 건데 폐쇄에서 A가 있냐고 라 물어보면 A가 있을 수가 없죠. 이 파란색 범위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안되죠. 그래서 첫번째 칸에서 콜론이 포함되게 범위를 씌워서 F4로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이제 엔터 치고 오른쪽으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해주시면 A에서 움직이지를 않게 됐죠 그 다음 C25를 보니까 아까는 A를 찍었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숫자값이 돼버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값을 찾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B25를 F4로 바꾸겠습니다 고정하겠습니다 F4로 이제 고정을 해 주고 엔터를 치면 값이 구해지죠. 쭉 드래그 해주시면 값이 잘 구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더블클릭해보면 여기에서 a라는 값을 찾아서 여기 보라색 범위에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여기서는 여기 파란색 범위에서 a를 찾아서 보라색 범위에 합계를 구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구해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푸셔도 되고 여기 B25 이거를 지우시고 쌍따옴표 A 쌍따옴표로 푸셔도 됩니다 이제 엔터 쳐서 옆으로 쭉 드래그 해주시면 둘다 값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근데 어 나는 조금 수준 높게 풀고 싶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일단 값을 먼저 다 구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는 sum if 가로 열고 range는 조건의 범위죠. 똑같이 여기를 범위 씌우면 되죠. 신뢰도의 범위를 씌우고 F4로 고정해야 되니까 F4를 누르겠습니다. 콤마 쌍따옴표 b 라고 적어도 된다 그랬죠. 콤마 학계의 범위는 해당 항목의 학계니까 수익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이제 옆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C도 그렇게 푸시면 되는데 아난 이거 하나씩 푸는 게 조금 귀찮고 이거를 그냥 아래로 드래그해서 한 번에 풀고 싶다. 하나씩 하나씩 풀기가 귀찮다 하시면 여기에서 조금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드래그를 해서 보겠습니다 드래그를 하면 값은 구해지는데 틀린 값이 구해집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면 빨간색 범위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없는 값의 범위를 씌우고 있죠 위로 올라가 보면 수익의 값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동 채우기 핸들이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절대 값이 없는 애들이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범위가 고정이 되면 되겠죠. 근데 F4로 고정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엔터를 치겠습니다. 얘가 값이 이상해집니다. 옆으로 드래그하면 여기는 88,000원 이었죠. 근데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보면 다른 값으로 나오죠. 12 이 값으로 전부 통일돼서 나옵니다. 여긴 칸이 좁아서 이렇게 나온 거죠. 칸을 넓히면 똑같은 값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두 번째 값에서도 빨간색이 안 움직이고 세 번째 값에서도 빨간색이 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C가 D로 바뀌어야 되는데 C앞에 달러가 있어서 C가 D로 바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숫자 4앞에 달러가 있으면 4가 5로 바뀌지를 않으니까 아래로 안 내려가죠. 그래서 이럴 때 범위를 씌워서 4는 5로 안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 C는 D로 바뀌어야 될 때는 F4를 한번더 누릅니다. 그러면 숫자 앞에는 달러가 생기고 알파벳 앞에는 달러가 사라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음, 여기에서 고쳤어야 되네요 첫 번째 칸에서 다시 고치겠습니다 콜론이 포함되게 범위를 씌워 주시고 F4를 한번더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이제 얘를 옆으로 쭉 드래그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끌어 주시면 이제 원하는 값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죠 여기를 보니까 빨간색은 이제 밑으로 안 내려와서 문제가 없죠. 근데 모든 값이 여기를 보니까 A라고 적어 놓으니까 어디를 가든 전부 A의 값만 구합니다. 근데 보니까 왼쪽에 ABC가 있죠. 그래서 이 A 대신에 A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옆으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해주면 값이 틀리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 여기 A가 옆으로 이동하면서 움직여 버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옆으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얘를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다시 옆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맞게 나왔고 아래로 다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근데도 문제가 생겼죠. B로 바뀌어야 되는데 B로 안 바뀌죠. 왜 그러냐면 25 앞에 달러가 있기 때문에 25에서 26으로 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F4를 눌러서 25 앞에 달러가 있게 하지 말고 다시 F4를 누릅니다. 그러면 B만 달러가 있으니까 옆으로 못 움직이죠. 그리고 25에는 달러가 없으니까 아래로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엔터 치시고 옆으로 드래그 하시고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라색 학계의 범위도 정확하고 조건의 범위 조건도 정확하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가장 쉽게 문제를 풀수 있는데 지금은 설명을 많이 해서 조금 길게 느껴졌지만 어, 조금 익숙해져서 F4를 자유자재로 누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아나 이거 F4 한번 두번 누르는게 너무 힘들다 하시면 아까 앞에 풀었던 방법으로 푸셔도 됩니다. 근데 어, 나 조금 잘하고 싶다 하시면 이거 연습해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관광객이 10 이상 15 미만인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관광객이 10 이상이라고만 적혀 있지만 여기 안에 10 이상이면서 15 미만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로이면서가 적혀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 11, 12, 13, 14까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조건이 10 이상이면서 15 미만이니까 조건이 2개죠. 이런 경우에는 SUMIFS를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SUMIFS SUM RANGE는 합계를 구할 범위입니다. 그래서 합계의 범위를 씌워 줍니다. 운영비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콤마, 조건 1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번째 조건의 범위는 관광객이 1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관광객의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콤마, 조건 1이죠. 첫번째 조건은 10 이상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그 다음 콤마 두번째 조건의 범위입니다 두번째 조건의 범위도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똑같이 관광객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이번에는 짝 라고 적으시면 미만이 되죠. 15 미만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서 함수를 끝내겠습니다. 이제 엔터를 치시면 관광객이 10에서 15 미만인 합을 구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틀린 값이 구해지죠. 더블 클릭해 보시면 관광객의 범위를 씌워야 되는데 빨간색이 오른쪽으로 옮겨서 관광객의 범위를 못 세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칸에서 관광객의 범위를 F4로 고정해 주겠습니다. 엔터 쳐 주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이제 정확하게 구해졌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 알수 있죠. 관광객의 조건범위가 정확하게 돼 있고 학계는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해서 원하는 항목의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항로폐쇄 여부에서 폐쇄인 개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개수를 구하는 것은 카운트를 씁니다. 근데 폐쇄인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카운트 if로 풀수 있습니다. 카운트 if 레인지는 조건의 범위를 말합니다. 폐쇄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항로폐쇄 여부를 범위를 씌워줍니다. 콤마 조건은 폐쇄인거죠. 쌍따옴표 폐쇄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시면 되는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폐쇄를 적기 귀찮으니까 폐쇄를 적지 말고 여기 있는 폐쇄를 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나중에 정렬을 하게 될 건데 정렬을 하면 여기 이 셀에 폐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있으면 값은 구해지겠지만 여기 없으면 결과값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 셀 참조를 하시면 안되고 쌍따옴표 폐쇄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범위 안에 있는 값들은 데이터 정렬을 하면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참조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셀 참조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 12번에 항목 10에서 사용한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했죠. 근데 함수식을 기재하는 12번부터 13번 안은 반드시 해당 항목에 제시된 함수의 작성 조건에 따라서 도출된 함수식을 기재해야 하고 작성 조건을 위반해서 임의로 작성하면 답이 맞아도 틀린 항목으로 채점이 됩니다. 그리고 함수식을 작성할 때는 정렬순서에 따른 조건에 맞게 정렬 후에 도출된 결과에 따른 함수식을 기재해야 됩니다. 정렬순서는 항로팻의 여부에 오름차순으로 하고 항로팻의 여부가 같으면 순 이익금에 오름차순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수식을 작성할 때는 정렬을 먼저 하고 나서, 정렬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함수식을 기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범위는 이렇게 씌우시면 됩니다. 국가부터 순위의 끝까지, A3부터 J23까지만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이제 상단에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정렬을 누릅니다. 그 다음 정렬 기준은 항로 폐쇄 여부를 선택해주시고 오름차 순대에 있으니까 기준 추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순이익금을 선택해주시고 오름차순이니까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폐쇄가 이렇게 뭉쳐서 나오게 되죠. 이제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수식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G28셀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서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 Ctrl-C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키보드 왼쪽 상단에 있는 ESC 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블럭이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을 클릭해서 다운표를 넣어줍니다. 다운표는 수식을 보이는 그대로 입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Ctrl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엔터를 치시고 범위를 씌우신 다음에 홈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서식 복사를 클릭해주시고 아래쪽에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I18셀을 클릭해주시고 수식 입력줄에서 범위를 씌워서 Ctrl-C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서 블럭을 해제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ESC를 안 누르고 블럭 해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셀을 클릭하는 순간 여기 수식입력줄이 A31셀이 됩니다. 그래서 원본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ESC를 누르시고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표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엔터 치시면 수식이 와서 붙게 되겠죠. 이제 D와 E열은 숨기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값을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고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여기 값을 안 구하는 게 오른쪽으로 드래그할 때더 불편하기 때문에 값 구한 채로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D와 E열을 드래그해서 범위 설정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를 하시면 이렇게 C와 F 사이에 약간 흐릿한 회색선이 조금 더 생깁니다. 숨기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취소하실 때는 C와 F를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취소를 누르시면 보이게 됩니다. 다시 범위 씌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표 전체 내용을 범위 씌워서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만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범위를 씌우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추가로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씌워 주시고 이제 숫자는 다 선택이 된것 같네요. 요렇게가 숫자죠. 오른쪽 정렬을 해 주시고 이제 수익, 세금, 순이익금 요런 애들은 돈이죠. 수익이 돈이라는 거 상상할 수 있죠. 세금, 순이익금, 금이 붙었으니까 돈입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추가로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금액에 관련된 거는 표시 형식에서 통화를 해주셔도 되고 회계를 해주셔도 됩니다. 통화를 하면 어, 여기 원규호가 왔다 갔다 조금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회계를 좋아합니다 근데 통화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회계를 하겠습니다 샵으로 표시되는 건 칸이 좁아서 숫자 값이 다 표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계선을 잡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셔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모든 값이 잘 보이는지 확인해 주시고 모든 값이 잘 보인다면 이제는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차트를 만드실때는 먼저 범위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범위 설정이 틀리면 바로 시험이 실격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항로 폐쇄 여부가 폐쇄인 국가별 수익과 순이익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를 범위 씌우겠습니다. 국가를 먼저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을 누르고 시작하시면 안됩니다. 먼저 국가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1번부터 폴란드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수익과 순이익금 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익을 클릭하시고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순이익금 클릭 아래로 드래그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단에서 삽입을 누르시고 콤보 차트 삽입을 선택하셔도 되고 세로 또는 가로막대형 차트 삽입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세로 또는 가로막대형 차트 삽입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릭해주시고 2차원 세로막대형에서 묶은 세로막대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해주겠습니다. 혼합을 체크해 주시고 순이익금은 묶은 세로막대형이죠. 묶은 세로막대형을 선택해 주시고 수익은 수익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 그래프에 제목을 넣어야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 글자가 조금 연하게 회색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홈탭을 눌러서 글자를 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좀 진해졌죠 이제 차트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해 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밑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여기 다른 글자보다 제목이 기본으로 크기 때문에 자동으로 확대 출력이기 때문에 굳이 글자의 크기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뭐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더 키우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축 제목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2010과는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위에 디자인 탭을 누르시고 왼쪽에 보면 차트 요소 추가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축 제목을 누르시고 기본 가로를 선택하겠습니다 축 제목에 국가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차트 요소 추가 축제목 기본세로 축제목은 금액으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뭐 여기는 금액이 위에서 아래로 적혀도 되고 옆으로 적혀도 되고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5번, 6번, 7번까지의 내용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빼기 모양으로 나오는 거는 0을 회계로 표시하면 어, 마이너스로 표현이 됩니다. 채점에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이 차트를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Alt키를 눌러서 크기 조절점을 움직이시면 눈금선에 딱 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금선에 딱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반드시 이 표의 크기보다 작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좌우 너비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빈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빈셀을 클릭 안하고 차트가 클릭된 채로 파일 인쇄를 누르면 미리 보기에서 차트만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빈셀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 인쇄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고 자동 맞춤을 해주신 다음 여백 위쪽 여백은 6, 그리고 가로, 세로를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한장에 모든 내용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왼쪽으로 치우쳤죠? 그래서 가운데로 인쇄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수정하시면 되는데 채점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인쇄 눌러서 제출하셔도 되는데 나는 좀 가운데로 예쁘게 출력하고 싶다고 하시면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경계선이 표에 딱 붙어 있는데 이건 버그 입니다. 파일 인쇄를 눌렀다가 다시 한번 더 돌아오면 여기가 한칸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제 파란색 경계선을 표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 인쇄를 누르면 정확하게 가운데에 오게 됩니다. 이제 테두리 선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정확하게 있는데 엑셀이 인쇄 미리 보기가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냥 맞게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내용을 보니까 제목의 크기가 수정이 안 됐네요 이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1셀부터 J1셀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홈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20으로 선택해주시고 밑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항로 폐쇄 여부에서 폐쇄인 개수에 개를 붙이라 그랬죠. 개를 붙일 때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지표준 뒤에 개를 붙여도 되고 0 다음에 개를 붙여도 되고 샵 다음에 개를 붙여도 됩니다 근데 보통 0 다음에 개를 많이 붙입니다 지표준과 0 샵의 차이점은 오른쪽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6개라고 개자가 붙게 됩니다 이제 작업이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A4셀부터 J23셀까지 범위를 설정하시고 오른쪽으로 가는 선을 보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에서 옆으로 가는 선을 클릭해주시면 사라지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옆으로 가는 선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일, 인쇄, 내용을 보시고 아래쪽에 페이지가 한 장만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숫자가 2가 되면 두 장이 인쇄되기 때문에 실격 사유가 됩니다. 반드시 한 장이 인쇄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장을 누르시고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비번호로 된 천사 폴더가 보이죠.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엑셀 파일이 보입니다. 그러면 모든 작업이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창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파일로 수험순서와 실격사유 그리고 공개문제 작업순서 문제풀이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